Wake up in the morning 나 방금 꺼버렸어 카톡 달림 그래서 나못봐너희 소식 급한 거 아니면 하지 마 Call me 지금 내 심정을 계절로 말하자면 봄이야 꺼고 싶은 날 지금 거리야 아무데나 가서 거리를 꺼고 싶단 말이야 한마디로 취를 하단 말이야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자 카페 가서 시켜서 커피두잔 중딩이라 못 마시지만 Feel very good 기분이 좋을 때는 이 노래 음내 기분은 취래야 오늘 밤에 열자고 파리야 등이 넘쳐서 쳐버려 댄 기분이 좋아서 쳐버려 댄스 에이. 오늘 하루 종일 신나게 놀자 오늘 하루만에다 잊고 놀자 힘들었던 일상은 잊고 놀자 오늘 하루만은 시국을 잊어 오늘은 이 노래 틀어 Turn up. Dance with me, dance with me Walk this street, walk this street Dance with me, dance with me Walk this street, walk this street dance 오늘 밤은 그냥 파리하고 놀래, all day Yeah, yeah 힘든 것은 전부 잊고 나서 놀래, all day Yeah, yeah 오늘 밤은 그냥 파리하고 놀래, all day Yeah, yeah Dance with me, dance with me, yeah